안녕하십니까 공급 을라더스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정말로 이 많이 기다리셨던 주피터라는 브랜드의 충전 원형톱이 출시가 되어서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덤으로 충전 원형톱이든 일반 원형톱이든 이 원형톱에 대한 사용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해드릴 예정이니까 제 영상 오늘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주피터에서 출시된 모델은 JDS 718P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충전, 원용톱, 몸체 하나 조기대, 사용설명서, 원용톱날, 렌치가 들어있거든요 간략하게 스펙을 보시면요 브루시리스모터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본 베이스는 마끼다 배터리가 장착되도록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몸체만 이렇게 몸체만 출시가 되었습니다 최대 RPM은 3600 이고요. 손날 규격은 외경이 185mm 7가 4분의 1인치죠. 그리고 내경은 19mm로 일반 전기 원형톱과 스펙이 같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2.5kg 정도고요. 최대 절단 깊이는 플레이트 베이스판을 45도로 하였을 때는 50mm 플레이트 베이스를 90도로 수직으로 하여서 자를 때는 60mm 가격 같은 경우는 9만원 초중반대라고 하거든요. 시 디올트, 미러키, 마기다 주요 브랜드의 브루시스 모터가 장착된 7과 4분의 1인치 규격의 충전 원형톱 몸체의 가격이 한 20만 원대에 가있어요 거의 반 가격이잖아요 이 녀석이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괜찮은데 또 사용을 해봐야지 또알 수가 있잖아요 직접 나무도 잘라보고 그리고 뭐 플라스틱, 얇은 철판까지 한번 잘라보면서 이 제품의 성능을 한번 보여 봐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구매를 하시면 들어있는 나를 기계에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핸들을 잡는 기준으로 모든 원형탑이 거의 동일합니다. 요 위쪽에 보시면 락장치가 있습니다. 안에 만조가 더 이상 못 돌아가게끔 딱 잡아주는 락장치가 있는데 요걸 누릅니다. 요걸 누르신 상태에서 기존에 샀을 때 들어있는 렌치로 요 가운데 부분을 꼽아서 시계 반대 방향 왼쪽으로 돌리시면 풀리거든요. 볼트를 빼내시고요. 이제 볼트랑 와샤랑 같이 있다 보니까 빼실 때안 잃어버리시게 이렇게 잘 잡아서 빼주시고요 망조 하나를 뗍니다 요 날을 꽂으셔야 되는데 요 지금 보시면 날의 회전방향이 있죠 날이 지금 서 있는 방향과 회전방향을 보신 다음에 기계가 돌아가는 회전방향이랑 일치하게끔 요렇게 요 커버를 살짝 위로 드신 다음 자 요거를 자 항상 장갑은 끼시고요 그래서 요기 안에 보시면 요 홈에 딱 맞춰야 됩니다 정말 굉장한 또 진동과 위험한 상황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홈에 딱 맞추시고요 자그 다음에는 역순으로 다시 이 덮개를 덮고 와샤를 얹고 거기 위에다가 볼트를 꼽아서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신 다음에 여기서 렌치를 꽂고 그냥 돌리면 날이 계속 돕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도시, 도는 게 보이시죠 락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렌치를 꽂고 돌려주셔야지만 이게 날이 더 이상 안 돌아가고 꽉 조이게 되거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막기다 배터리를 꽂습니다 만약 에 젠더가 있으시면은 뭐 젠더를 이용해서 미러키 디월트 보시 배터리를 꽂으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배터리를 꽂고 나면은 전원이 바로 눌러지는 게 아니라 위에 안전레버를 누른 상태에서 이 트리거를 당겨야지 이렇게 작동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요 눈금자가 가리키는 쪽으로 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기준점을 요 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들어가실 때 전원을 켜고 바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회전을 해서 최대 RPM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작업을 해야지 기계에도 무리가 최대한 가지 않고 기계도 고장 없이 오래 쓸수 있으니까. 1초, 2초. 오케이. 자, 여기서 갑니다. 가 볼게요. 자, 갑니다. 잘또 갈게요. 자, 이제 이렇게 어, 짧은 나무를 잘랐을 때는 뭐, 너무 쉽게 잘 잘리고 조금 이제 긴 하판을 연속적으로 쭉 계속해서 한번 몇번 밀어보는 모습도 바로 보여 봐 드릴게요. 2초 2초. 오케이, 갑니다. 놓고 이렇게 계속해서 잘라봤을때 전기원형도 못지않게 너무 잘나가는 모습이에요 조금 더 굵은 나무도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좀 전에 잘랐는 나무의 두께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 더 굵은 나무를 잘라볼건데 두께가 두배 정도 되는 굵게 나무거든요 1초 2초 오케이 자, 한번 나가볼게요 자, 한번 더. 이렇게 여러 번 잘라봤을 때도. 너무 이질감 없이 잘 잘리는 모습이었고 와 진짜 이 충전 공구의 시장이 계속해서 정말 발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요 목재를 자르시는 분들 이렇게 원형톱을 무선으로 쓰고 싶은 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 원형톱이라는 것을 사용하실 때 알게 되시면 좋을 법한 거를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빼리를 빼겠습니다 이날 쪽으로 손이 갈 때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빼리를꼭 분리를 하시고요 첫 번째는 제가 처음에 스펙을 말씀드릴 때 45도일 때는 5cm 깊이까지의 나무를 자를 수가 있고 90도 수직일 때는 6cm까지의 깊이에 나무를 자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레버가있습니다 이걸 풀어서 플레이트판을 이렇게 돌리시면 자 여기서 고정을 시키시고요 만약 에 똑같이 작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나무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45도로 자를 수가 있거든요 90도부터 45도까지 자를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여기 보시면 그 단면이 지금 45도를 이루게끔 절단이 가능한데 요런 절단일 때는 깊이가 5cm까지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배터리 꼽는 곳 측면 부위에 보시면 이렇게 또 레바가 있는데요 요 레바를 풀어서 이걸 당기시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지점에 놓고 요 레바를 다시 고정을 시키시면 요이 레바를 이용해서 자 만약에 여기서 자른다과정했을때 이 면에서 깊이가 딱이 정도로만 계속해서 자를 것 같으면 이렇게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레바도 있거든요 만약에 나는 그냥 최대 깊이로 쓸 거야 하시면 다시 요 레바를 푸셔서 완전 위쪽으로 끝까지 밀착을 시키시면 자 똑같은 지점에 놓더라도 깊이가 요 지점을 기준으로 훨씬 더 깊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일 때는 깊이가 6cm 요 레바를 풀어서 자 이렇게 45도일 때는 최대 깊이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5cm까지 절단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 목재용 날을 장착해서 목재를 자를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주피터에서 어, 멀티톱 날도 나왔어요 이 멀티톱 날을 장착하게 되면 은 나무, 플라스틱, 판넬, 그리고 얇은 철판까지 절단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도 제가 간략하게 한번 보여 봐 드릴게요 제가 날을 장착을 했고요 날을 교환할 때는 무조건 배터리를 분리하시고 교환하셔야 됩니다. 일단 플라스틱 먼저 한번 잘라보고, KVC 관인데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한번. 자, 한번. 잘랐을 때, 단면이 생각보다는 깨끗하게 나왔고요 바로 바꿔서 알루미늄 한번 잘라볼게요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자를 때 최대한 이제 얇은 두께 2T 미만으로 자르셔야 되고 얇은 철판 같은 경우는 1T 미만 만 자르셔야 돼요 더 두꺼운 모재를 자르기에는 지금 RPM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기계도 손상이가고 날이 또 튀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알루미늄도 너무 쉽게 잘 잘리는데 지금 제가 선택한 알루미늄의 두께가 1T입니다 1T 그래서 최대 맥시멈을 2T로 봐주시면 좋고 자석이 붙는 성질의 일반 철 같은 경우는 1T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저 공구 브라더스가 철도 자르고 알루미늄도 자른다고 해서 두꺼운 철판이나 두꺼운 알루미늄을 자르게 되면은 무조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기억해 두시고요 바로 이어서 나무도 한번 잘라 볼게요 나무도 멀티날이 뭐 플라스틱, 나무, 뭐 알루미늄, 철다 잘릴 수 있긴 한데 목재용 날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절단되는 속도라든가 절단되고 났을 때 단면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다 야, 야 단면 진짜 깨끗하게 잘 나간다. 진짜 목재 전용 날을 잘랐을 때만큼 막 부드럽고 잘 나간다는 느낌은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이질감 없이 너무 잘 나가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간략하게 한번 사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와 먼지가 정말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꼭 보안경을 착용하시고. 마스크도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두꺼운 목재, 얇은 플라스틱, 철판,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다잘렸는 모습에 너무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막기다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바로 사용을 하면 되다 보니까 서브용으로든 아니면 비싸서 혹시나 구매를 망설였던 분들 께는 정말로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젠더를 이용하게 되면은 보시 디월트, 미러키 배터리 모두 다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사용을 해봤을 때한 가지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작업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나무를 자르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트리거를 당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이 멈췄어요 회전하던 게 그래서 다시 또 트리거를 누르면 돌아가다가 또 멈추고 요런 경우에는 배터리 잔여량이 한칸 남았을 때 그러니까 보통 5.0 배터리 기준 이렇게 한 칸이 남는 시점이 도달하니까 회전을 하다가 멈추고 또 트리거를 당겨도 조금만 자르다 보면 멈춰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배터리가 한칸 남았다는 말은 배터리 용량이 지금 거의 다 됐단 말이고 방전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혹시나 원용톱이라는 부하를 많이 받는 이 행위를 하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전압을 확 빨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배터리에도 무리가 가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딱 멈추도록 해서 사용자가 알아채도록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사용하다가 멈추는 현상이 일어난다 배터리 잔여량을 확인해 보면 분명히 한칸 정도가 남셨을 거고 그 상황일 때는 완충된 배터리로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더라고요 5.0 배터리를 완충해서 연속적으로 트리거를 누르고 계속해서 작업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 정도 나왔어요 한 컷을 자르고 또 뭔가 다시 뭐 체크하고 체크하고 다시 또 자르고 이렇게 하면은 사용 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겠지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사용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주피터 충전 원형 톱을 한번 보여봐 드렸는데요. 일단 주피터 충전 원형 톱 신제품이 나왔을 때 리뷰 요청이 많으셨고 원형 톱이라는 이 제품군에 대해서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도 많으셨어요 충전 원형톱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셨던 분들 원형톱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또 너무 감사하게도 주피터 한국 본사 대표님께서 이 충전 원형톱을 제가 지금 사용해 놓는이 제품 포함 20대나 사용해 볼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시니깐요 아끼다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디월트 미러키 보시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댑터만 있으시면은 또 받으셔서 한번 사용해 볼 수가 있으니까 많이들 신청을 해주세요 주시고 신청하는 방법은 항상 여기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신 다음에 저희 채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영상 하단에 신청 완료라고 댓글로 남기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이들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짧았지만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충전 원형톱을 사용하실 때 알아두시면 조회법한 꿀팁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안전입니다. 혹시나 내가 날을 갈기 위해서, 날을 교체하기 위해서건, 이 플레이트판 각도를 45도건, 뭐 25도건 이렇게 주기 위해서건, 날의 깊이를 조절하는 레바를 만지기 위해서건, 어떻게든 간에 이 기계 쪽으로 손이 가야 된다면, 꼭 무조건 배터리를 분리하신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세요 배터리가 꽂혔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나를 교차하다가 아니면 플레이트 판을 변환시키다가 이게 돌아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도 나무를 잘랐을 때 나무 결의 반대면으로 자르니까 자르고 난 단면이 조금 거칠게 나왔고 그리고 나무 결대로 자르니까 단면이 깨끗하게 나왔잖아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충전 운영톱이든 그냥 일반 운영톱이든 톱날에 이 이빨의 개수, 팁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절단력은 떨어지지만 절단되고 났을 때 단면은 굉장히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날의 개수, 팁의 개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절단되는 속도는 빨라지나 잘리고 났을 때 단면은 덜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나무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많은 양을 자르기만 잘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톱날수 그러니까 이 팁의 개수가 적은 날, 한 40날이나 이런 날을 쓰시는 게 낫고요. 단면이 깨끗하게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해라고 하시면 60날이나 80날처럼 팁의 개수가 많은 날을 쓰시면 도움이 되니까 이 부분도 아셔서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